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소소한 재택크두 가지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두 번째 꼭지,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과세, 세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11월 7일자 한국경제 잘 정리된 뉴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랬나요? 테슬라로 460만 원 벌었더니 세금이 46만 원.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벌었는데 세금 내는 것은 땡큐죠. 돈을 벌지 못하고 세금 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이 건강보험료나 다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주식 투자를 할때즉 해외 주식을 샀거나 즉 매수했을 때두 가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따박따박 나올 수도 있는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정산을 한 다음에 순 이익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를 적용합니다. 이때 순이익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에 내가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손해본 종목도 있겠고 이익 본 종목도 있겠죠. 그래서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순이익이 생겼을 때 과세하고 그 순이익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양도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같은 양도세는 내가 산 가격 판 가격만 따져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을 경비로 인정해서 마이너스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해외 주식이나 etf 를 얼마나 팔았나 팔아야만 손해나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얼마나 팔았나 그 다음에 원래 그 종목을 얼마에 샀나 빼면 이익이 생기겠죠 차익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증권거래세나 양도세 신고비용조차 필요갱비로 다 감안을 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다음에 최종 250만원 이내까지의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세금이 전혀 없고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22% 지방세를 포함한 22%를 분리과세한다. 그것도 종합과세가 아니라 합산해서 다른 소득과 또 합산해서 다시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 이것으로 끝낸다는 라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유기간 동안에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은행이자, 한국의 은행이자에 대한 금융소득세하고 같은데 자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을 받기 때문이죠.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양도소득세는 분리가세로 딱 끝나지만 이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금융소득종합가세 대상자분들 즉 연, 연간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자인 분들은 미국에서 원천징수했다 하더라도 이 소득을 배당소득을 다시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번돈에 미국 주식의 경우 약 5분의 1 정도의 세금을 낼 뿐이기 때문이죠. 돈을 벌어서 내니까 땡큐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양도소득세 납부기준이 달러가 아니라 원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주식 투자할 때 투자수익률을 보면 달러기준 수익률과 원화기준 수익률이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때 우리가 해외주식 투자의 양도세, 양도이익을 계산할 때는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손해받는데 원하로 환산하니까 이익을 보았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번 돈과 손실난 돈을 따져서 1년 250만원이 넘어야 과세가 된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할 때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내가 해외 주식을 샀을 때의 환율, 즉 원화 환산, 그리고 팔았을 때의 환율, 즉 원화 환산 기준으로 따진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두세 가지를 소개해 두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해두었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 아끼려고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대목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익을 실현한 금액을 특히 급여소득자에게는 중요한 팁이 될수 있는데 다시 어디에 넣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예 근데 연금저축 국내에 한국으로 원화 원하, 다시 원화로 바꿔 가져왔을 때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추가 입금해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당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 연초에 최대 115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자, 25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는 그 이익에 대한 초과라고 할때그 이익은 이익 불러서 손실난 것들을 다 합산한 최종, 최종 이익입니다 따라서 내가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인 주식이나 ETF 등등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즉 손실을 확정해서 이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물론 당연히 이 같은 질문을 할수 있겠죠 자이 기사에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손실을 일부러 본단 말인가? 하는데 이 기사에는 다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종목을 재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주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더 올라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칫 세금 낮추려다가 이익 볼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쨌든 투자자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종목들을 재매매한다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라고 적어두었지만 이것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투자자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정렬을 언급해 놓았는데 자 이것은 뭐 아주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투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발생한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낼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이것은 다음해 5월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대상이 된다면 그 세금은 내년 2022년 5월에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나는 해외주식 투자해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일까? 이것을 국세청에서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계산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대상이라면 또한 증권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권회사 앱, 정권회사 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가면 5월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필요하면 정권사 양도소득 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팝업이 뜹니다. 대체로 해외주식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정권회사들이 이 같은 서비스가 있다라는 것은 5월 되기 전에 다 문자메시지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 이점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증권회사들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주 편안하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그렇다면 양도 이익 양도차익 또는 손실을 합산할 때 기준일은 언제인가 1년을 따질 때 최종 마지막 일은 언제일까 자 그것은 돈이 실제로 입금되고 출금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내가 매수매도를 그날 체결했으면 그때 체결한 매수매도는 올해의 과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또 내가 팔았는 경우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까지가 올해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결제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국의 결제일을 참고하셔서 올해 안에 돈이 다 정산될 수 있도록 그 며칠 전에 다 매도, 매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해외 주식 투자에서 내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해외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배당 소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주식 양도 차익,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본 그것은 해당되지 않고 해주식 또는 ETF를 보유함으로써 생긴 배당소득이 있죠.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국 제도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의 금융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것은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그러니까 연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면 월 따지면 약 300만 원 가량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때 소득은 월, 월로 월 따지면 약 80만원 정도, 8, 90만원 정도 해당되겠죠. 어쨌든 배당소득은 연간으로 따져야 하니까 연 3,400만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연 3,400만원 또는 연 천만원 어떤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세,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소득자인지 아닌지 그 소득이 연간 얼마인지 따져서 피부양자가 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서 생긴 이익, 즉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고 반면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산정하는 소득에 포함된다. 라는 점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같이 해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이 금융소득이 되어서 그분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고액의 투자자여야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부모가, 대체로 부모가 다큰 자녀의 부양가족이 되어 있는 경우 그다큰 자녀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는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 즉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보았다면 그때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이라고 했죠. 그 양도소득이 많으면 영향을 미치는데 자 부양가족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좀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주식 투자해서 1년 동안에 내가 생긴 이익이 100만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연간소득 합계액 100만원 이상이니까 다큰 자녀의 부양가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양가족 공제 금액이 얼마라고요? 1인당 150만원. 그러면 150만원을 세금을 감액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 다큰 자녀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다큰 자녀의 소득세율이 10%라면, 내가 부양가족의 탈락됨으로서 감액받지 못하는 150만원에 대해서 10%, 15만원 정도가 세금 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될 우리가 있고 20%라면 30%의 세금 절약 효과가 사라질 우려는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번 돈은 어쨌든 100만 원이죠. 그로 인해서 큰 자녀가 만약에 소득세를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번 돈보다 훨씬 적은 돈을 대체로 부담하는 꼴이니까 가족 통산을 따지면 그닥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부양가족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부모의 보험료 공제 일반적으로 보장보험료 공제는 연간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다큰 자녀들이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들이 가입한 보험료에서 다 한도를 초과했고요. 교육비도 부모님들에게 해당되지 않죠. 기부금 세액공제, 우리가 기부금을 크게 하면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도 다큰 자녀들이 쓰는 본인들이 쓰는 카드액들이 많고 또 그것들이 일정 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닥 별로 영향은 없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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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 있는 것처럼 025360153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는가게 머니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